그거를 자주 취하는 동사 바로 뭐 make believe, 지 think, find, consider 자 빨간색이 바로 그런 동사였고요 이트 노란색이 가목적어고 뒤에 또 노란색이 진목적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진목적어 여덟 개 중에 하나인 포목적의 두부정사나 두부정사 그지? 어 그다음에 동명사고 또 두부정사고 두부정사 앞에 부정원한개보이겠어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석해줘야 돼. 이거 한 다음에, 지워, 그냥. 지워. 머릿속에 지우고, 다시 그대로 복귀하란 말이야 복귀, 복귀. 응? 어? 여덟. 복귀. 바둑, 바둑 잘 두지? 아, 안 되니? 예. 그쵸, 아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바둑. 기원 가봤니? 아, 바둑. 아이씨, 전 뭐야? 오모오모 오목, 밖에 못하는 거야? 오모 네. 오목, 알 까기? 이런 거? 약간. <웃음> 지금 내 바둑을 좋아하는 게 신기한 거. 자 끌어갑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find 자 여기까지 가도 돼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봐 여기 지금 오형식 동사인데 이게 감 목적자잖아요. 그럼 결국은 목적 보호잖아요 이게. 이해가 효용사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수 있어. 이만큼 좀 길게 끊 끌어.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뭐합니까? 이건 해석 안 하잖아요. 해석 안 하는 거야. 비교적 뭐 하다는 거, 뭐 하다는 것을 발견합니까? 어? 간단하다는 것을 어. 발견합니다. 그지 응. 비교적, 비교적,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거, 뭐 아니면 손쉬운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심플은. 어, 이게 간편하다는 거, 간단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뒤에 진목적어. 진목적어는 꼭 을룰로 해서 말해도 돼요. 은들이 가를 붙여서 상관없어 왜냐면 아까 간편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을을 붙여주면 목적보에 을을 붙여주면 목적는이 가로 해주면 돼 그냥 뭐 하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것. 대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소금하고 됐잖아 어. 발견한다 해도 안 상관없어, 그냥. 아, 압니다, 그래 상관없어. 뭐? 이렇게 끄면 돼. 끄면 압니다. 응. 이런 식으로. 응. 어디에? 대학에? 들어, 가, 는, 거, 이! 이가 붙여도 된다고. 은, 는, 이가 붙여도 된다고. 앞에가 아, 을룰이었잖아. 을룰. 과학이야. 응? 응. 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학생들이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다. 응. 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야. 뭐야? 대단히 열심히 여기까지 수시 뭐? 어? 이거 뭐야, 이거? 안에 머물기 위해. 어떤 말이냐, 알지? 이렇게 해석했어도 이해는 가지? 안에 머문다는 얘기는 대학 밖으로 안. 내 쫓기지 않기 위해서잖아, 그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래 놓고, 너희들 이제, 이걸, 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지우고, 저 자리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 아니니? 무조건. 그렇지 그거 없잖아. 밑에 거. 가보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우리는 만듭니다. 우리는. 정지시켜볼까요? 삼는다. 여기까지. 규칙으로. 이거 해석 안 하잖아. 규칙으로. 그 다음에, 부정한 시, 투정선 수식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반드시. 뭐 하는 것을? 온,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 여기 봐. 공식이야. 자, 잘 봐, 공식. 이 자리에 비지트가 나오면, 이게 방문하다요. 방문하다고, 방문하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call at 장소, call on 사람, 비지 사람 장소. 다 돼. 비지트. 알겠어? 어, 비지트 하면 장소도 안 되고 사람. 사람을 땐 call on. 장소 볼 땐, call it. 네네? 그러면 여기에, call on, 사람. 간다 다시. 우리는, 우리는 규칙으로 삼습니다. make it a rule. 뭐 하는 것이? not to call on others. 까지 끊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뭐 하지 않은 채? 약속하지 않은 채. 이해는 많니 야. 미리 선약 같은 거안 하고서 사람들 방문하지 않는 거 규칙을 삼고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 안나네 음. 맞죠? 응그 음. 얘기 안나네자여기 she thought it little yours she thought it little yours trying to look younger than she was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여기 똑같이 나오네 하면 돼 이제는 생각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목적격 보호야. 얘가, 다목적어 보호. 얘가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끊어지 우리는 생각했어. 그녀는 생각했어. 뭐. 이거 준 부정어야. 어리틀 아니야. 약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의, 거의, 또는 별로. 소용, 없다 고. 이러면 되지 뭐. 뭐 하는 것이? TRYING TO LOOK YOUNGER 해볼까요? 더, 자, LOOK YOUNGER은 젊어보이다 LOOK YOUNGER 더 젊어보이다 그래서 더 젊어보이는 젊어 보이려고 왜? TRYING TO 원형이 뭐하냐고 S 다 노력하다잖아 S는 더 젊었던 것보다. 이게 생각됐지. 그녀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야, 저거 조합하면 우리말의 해석, 근사한 해석 번역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지. 우리는 우리. 왜? 영어 어순에 맞게 대화하자 그랬지. 영어 어순에 맞게 그녀를 생각했다. 이게 한글의 재배열이라고 했죠. 한글의 재배열. 이위려한말이거냐 이렇게 해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말의 해석을 놓고 서수형을 대비할 때 그거를 그대로 놓고 해석하면 항상 너희들은 분명히 거기서 뭐가 생겨? 어?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그러니까 결국 한글 따라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따라잡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영어적 어순으로 한글을 재배열, 재배치를 하란 말이야. 해 놓고 나서 거기다가 뒤이미리란얘기야다 영어 단어를 그려 래 완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여러 번 연습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글을 봐도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 그는 그는 그는그 예를면 어, 공원에서 그녀를 만나서 자뭐 했다. 어뭐 음료수를 마셨다. 이렇게 했을 때도 쭉한 글을 써놨지만 음 그녀는 어 만났구나 그리고 음료수를 마셨구나 이런 식으로 만났구나 어 어. 그를 만나서 그 다음에 마셨구나, 음료수.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고가. 사고 회로를 바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봐. 했잖아요. 우리말로. 어 해놨잖아. 그러면 어 우리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잖아. 이렇게. 얼른 이제 어 그녀는 그 생각했어요. 쉬 h 크 t h i n k 거또 써주면 되고. 그냥 뭐였어? 별로 수용없다고. 아, little u s 이게 목적이었고, use, 소용, 소용, 사용,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됐나? 끝난 거야? 아니면, 더. 저 애쓰는 거야. 뭐 말해고 노력하는 것이야. 동영상과 진목적으로 나온 거죠? 어. o m look. 거 뭐야? 더 젊은 거니까 비교 부사죠? 연결. 그 다음에, then. 뭐보다. 어, 그녀가 과거에 별로였던 거보다. was. 영어를 안 써도 되잖아. 여기 있어. 그지 이렇게 쓰 있어요. 용자 바로 되잖아. 용자 이게 용적인데, 왜. 왜 간편한 방법으로 가르쳐 줬으면 너희들이 왜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지.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제발, 서수형 좀 만점 맞아보자. 2학년 때. 2학년 때. 서수형 좀점 맞아보자. 서수형. 서수형 배고 전교에서 나 하나예요. 뭐좀 이런 얘기 좀한번 들려봤습니까? <웃음> 서수형. 저 혼자 100점 맞았어요. 쌤. <웃음> 어? 그게 뭐, 내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야. 알겠어?